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필기구 필통에 들어있는 것들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그림 그리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선인데요 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저런 도구들을 일단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도 있고 들로온 뭐, 팬도 있고 뭐, 색연필, 뭐, 지욱이가 필수고, 그다음 연필, 그 볼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. 아, 오늘 갑자기 친구가 유튜브를 해보라 그래가지고 얼떨 개를 일단 영상을 찍었는데 지금 저 지저분하고 빨리 지저분하다고 빨리 치우라고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. 제 필통에 도시없다. 뭐가 있는지 볼펜 하두 개만 다 끝내라고 살짝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겨야 내가 이 결정 되잖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. 볼펜 한두 개로만 하고 싶다고 <웃음> <너> 없다고 우리는 그린 <웃음> 그리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선인데요 볼펜으로 그리기 어, 영어로는 라인이라고도 하죠 하여간 하여간 하여간. 하여간. 예, 일단 저는그뭐 뭐 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가장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재료가 바로 연필 뭐 그런 것들이 있죠. 아뭐 연필은 뭐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. 음. 뭐 화방 가시 4B, 2B, 5B, 0B, 그 하라는 거요자 보통 선은 그림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아 지금 제 친구가 지금 그리고 있는데 일단 저런 선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림 종이 한장 주고 선을 그려보세요 하면 일단 저 정도에서 다 끝나세요 자 오늘은 뭐 그림 본격적인 추억은 아니니까 그냥 뭐 선이 이런, 이런 느낌의 선들이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너처럼 처음 그렸던 손이 이거야 손을 그림 그릴 때만 해서 자 가장 기본적인 느낌은 아처럼 저런 약한 느낌의 저런 힘이 안 보이는 선들도 있고요 영상에서는 잘안보이지만 힘을 빼고 약하게 선을 그어주시면 저런 느낌이 나오죠 이렇게 진한 느낌도 있고 동글동글 뭐 이런 느낌의 선도 있고 보통 선연습 하기 위해서 입시 학원이나 뭐 처음에 그림 배우러 화실 등록 하시면 보통 뭐 저런 선연습을 뭐 일주일 정도 하나 뭐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보통 취미로 그림 배우시는 분들은 저 과정이 너무 귀찮아서 도중에 먼저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수업 많이 해보면 보통 아 저런 수업이 너무 잘, 재미없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생각보다 그 선들은 뭐그래에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선이 뭐, 저런 속도감 있는 선 날카로운 느낌의 선들 뭐 이런 소스들은 음. 이제 작업을 하실 때 되게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제 필기구 보여드렸고 대충 큰느낌 이런 선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세밀하게 뭐선 쓰는 법이나 선의 느낌 같은 거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어, 재밌어. <웃음>